연기도 너무 잘 하십니다 정말요? <웃음> 왜 쓸어 버리신 거예요? 어때요? 여기 반응 되게 뜨거웠는데 기억나는 반응들 있으면 소개 한번 해봐 주세요. 아네 이제 댓글... 본인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<웃음>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댓글 위주로 네. 부탁드립니다.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 이다 하나 있었는데요. 이주님이 혜영 의원님께서 하시면 소리 없이 강할 듯 응원합니다 어, 어, 너무 네, 좋았습니다 네, 본인이죠 아닌가요?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<웃음>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댓글은요 <웃음> 럭키님 크크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김영민 의원님 책상 위 종이들을 왜 쓸어버리신 거예요? 한참 웃었네요 이렇게 급하게 뭔가 출발한다는 의미를 주기... 아니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, 네. <웃음> 속시원하게. 네. <웃음> 그다음에 스키님 드라마였음 발령기로 실검 1위로 했, 했겠으나 우리 민주당이기에 사랑스러워 보인다. 예, 큰일났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라고 댓글 아. 주신 분 계십니다. 나는 그 눈을 버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제 아니, 필터 꼈다고. 아. 네. 다음은 푸른나무님.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저는 참여할 겁니다.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목말랐어요.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해주십니다. 어, 푸른나무님은 어떤 법안으로 참여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. 네. 그다음에 시시채님, 어, 일하시는 분들 다 모였네요. 연기도 너무 잘하십니다. 정말요. <웃음> 좋은 법안들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. 연기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는 네. 부끄럽습니다. 네, 저희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저희도 스스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. 말참쳤다 네. <웃음> 이거 네, 그 아이디어들 어쨌든 여러 번 좋은 거도 많요 네. 나중에 좀 이렇게 네.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